국회 본청 앞에 와 있으려니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단이 이다지도 높았던가, 이분이 그렇게 굳건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압도하게 하지는 말자. 우리의 비통함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향한 사랑을 압도하게 하지는 말자. 제도화된 차별과 비제도화된 차별 모두를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어,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정치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우경화되는 것을 어,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진보 개혁 세력을 자처하는 집권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차별 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차별 받고도 우리가 정당하게 그 차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지 못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공적 구조에서 용인할 수 있게 만든 지금과 같은 한국사회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세 분의 죽음이 있었고 정치인들의 혐오차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혐오차별 행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력 후보들도 입덧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출발이 바로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이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와 미래당은 10개 정도의 사건을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공약을 담은 현수막 폭력 행위에 대해서 현재 6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건 처리되었고 곧 검찰 기소를 두 건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키오축제 그리고 성소수자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피진정인 안철수 대표에게 자료조사를 요구했다는 국가인권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관위를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 17인이 키워축제 반대를 종용하는 성명을 낸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서울시 공무원 17인의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선거기간에 그리고 좀 냈지만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저희 미래당이 이렇게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는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혐오와 차별에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가장 큰 책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난다면 세월호 아이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했던 사회적 타사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나중에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타사를 강조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마치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미래당도 미력하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교행동 매주 참여하고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앞장서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조대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영국,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종교, 사상학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경력 또는 전력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